마진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버리지를 어떻게 설정을 해, 해,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요런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주로 들어간다고요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숏 포지션 들어가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 숏 포지션 확실하게 어, 숏으로 보고 가능성 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런 자리에서 숏 포지션 들어가면 은 어, 진짜로 그 스탑러스를 요런 자리에서 걸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런데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저런 자리에서 스타노스 딱 찍고 다시 내려가 버리면 진짜 멘탈 깨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와 연결해서 그 비트코인 지금 롱 포지션이 역대 최고치인데 그것과 연결해서 왜어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뉴스를 볼때롱 롱 포지션이 많다. 아니면 숏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어, 숏 포지션이 많다. 이런 거 들을 때 여러분들이 느낌은 어때요? 느낌 그냥 딱 봤을 때 드는 느낌. 와 대부분 사람들이 오르겠거니 라고 하고 포지션을 잡아겠구나. 그러면 오르겠다. 슈 포지션 많이 잡으면 사람들이 와 진짜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진짜 내려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겠죠. 어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 롱 포지션을 많이 잡았다 라고 해서 저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어? 올라가나? 라고 좀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음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 자체가 거의 마진거래소에 몰려 있거든요. 특히 바이비피맥 이런 쪽에서 포지션이 노출이 돼. 대다수 그리고 절대다수의 포지션이 노출이 돼있어 이게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음, <웃음> 이거는 뭐 오피셜은 아닌데 그 저희가 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 메이킹하는 팀이랑 뭐 가끔 뭐 접촉을 하기도 해요. 메이킹하는 팀. 어,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차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차트 만들어줄 때그 이거를 뭐 나쁜 세력놈들이 개미 뒤쳐먹는 이러한 그 작업이 아니고요. 그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어, 리퀴데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작업들을 해주는 업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들을 어뭐 가끔씩 뭐 미팅도 하고 그냥 뭐 이것저것 얘기도 하는데 어, 들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물량. 물량입니다. 물량, 물량이 포인트예요. 물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저 내가 이제 뭐 차트를 움직이는데 저거를 아씨 언제 던져가지고 내가 이 물량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릴 수 있을까 이게 포인트인데, 어 일반적인 현물 시장에서는 저 포인트가 호가창밖에 없어요. 호가창, 어. 호가창, 호가창에 매물 걸려 있는 거, 그렇죠. 매물 걸려 있는 게 대비, 대략적으로 어, 물량 그리고 언제 얼마에 얼, 어느 정도 물량이 걸려있나 그쵸 이거잖아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뭐 저희 크리토트이저 같은 경우는 이 호, 호가에 안 올리고 바로 그냥 조건 체결되면 트리거가 바로 이제 빠져나오는 그거를 채용한 이유가 저것 때문이에요 아무튼 저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뭐야 차트를 움직이는 입장에서 저거를 참고를 할수 밖에 없지 내가 올라가는데, 아, 저거에 박혀있네? 어, 그러면 조금 더 떨군 다음에 쟤네 그냥 던지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막 히든 매매, 히든 매수, 히든 매도라고 하는 게 호가창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호가창에 보이지 않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업비트 예약 매매 기능은 호가창에 아마 걸려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마진 거래소죠 마진 거래소는, 어, 마진 거래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포지션을 실제로 잡고 있는 그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체결이 됐는지. 언제 체결이 됐는지 그리고 어, 레버리지를 끼면은 뭐 물량까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다 오픈이 돼버리잖아요 어. 완전히 다 오픈이 돼버려 그리고 뭐비맥 같은 경우에는 어... 그... TP까지 다 일지 일단 설정을...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TP를 다 설정하죠. 그리고 스탑로스까지다 설정하죠. 아, 비트가 한 7500불이라고 쳐봐요. 그쵸? 여기에 롱포지션이 대거 들어갔어요. 대고 들어가서 어, 대부분 사람들은 마진하는 사람들은 어, 이, 일반적인 사람들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요 자 레버리지 설정한 다음에 스탑로스 내가 7500불에서 들어갔는데 어, 7400불 0 0 정도 되면 은스탑로스 걸어서 여기 내려가면 자동으로 팔리게 할거야 라고 주문을 걸어놔요 그리고 어, TP 한 8000불에서 청산해야지 8000불 자 비맥이나 바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문이 다 체결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고 마진거래소에서 서저 마진 거저러한 경우가 오픈이 되니까 자꾸 저런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음, 이거는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인데 너무나 그럴싸한 내피셜들이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롱포지션을 잡은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어, 롱포지션을 잡은 게 틀린 게 아니고 숏포지션을 잡은 게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저런 식으로 어다 같이 여기에서 숏포지션을 다 같이 잡았어 근데 다 같이 끌고 가면 은 어, 실제로 저 비맥 같은 경우는 에 P2P이기 때문에 체결이 다 안되고 막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기에서 일단 물량을 다스탑로스로 손절을 시킨 다음에 어, 좀더 수월하게 자기 그 포지션만 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세력들이 장난질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 저런 식으로 롱포지션이 역대급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어, 세력 입장에서 세력 입장에서 요런 식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만들어질까 과연 임,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롱 포지션이 저런 식으로 역대 최고치다 라고 하면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롱 포지션을 지금 잡은 사람들은 바닥이다라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간 저런 그냥 그, 어, 그 단기로서의 롱 포지션이 아니고요 롱 포지션이 역대급이라는 거는 모든 시장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저기를 바닥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바닥으로. 자, 바닥으로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이. 바닥으로 보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바닥이니까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TP가 생각보다 일반적인 포지션보다 넓어요. 기대 수익이랑 리스크는 비례관계죠? 리스크. 자, 수익이랑 리스크는 비례관계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은 TP를 넓게 잡은 수 이상 스탑도 넓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 아까 그 음모, 음모에 의했을 때 음모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롱 포지션을 최대치로 잡았을 때는 오히려 스탑 길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빼버리고 갈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가든 안 가든 그쵸? 가든 안 가든 일단 여기까지 포지션 청산시키고 가는 경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펀딩비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펀딩비 펀딩비 펀딩비라고 하는 거는, 그, 롱 포지션이랑 숏 포지션이랑 좀 너무 비대칭 상황이 있을 때, 이게 지금 롱에 다 쏠려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숏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롱이고 숏이고, 계약이 체결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동등한 수량이 맞아야 돼요. 서로, 서로 딜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롱을 들어간 사람들 수만큼, 또는 계약, 금액만큼 롱, 쇼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체결이 돼. 근데 이게 비대칭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 조금 그 상세하려고 펀딩 비라는 게 있어요. 펀딩 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롱 포지션을 잡았을 때롱 어,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일정 비율만큼 그 펀딩 비라고 하는 이 비율만큼 이쇼 포지션한테 줘야 돼요. 쇼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한테 줘.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쇼 포지션에 줘야 될 금액이 펀딩비가 지금은 많은 상황입니다. 어,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 솔직히 내가 숏 포지션을 잡아 가지고 숏 포지션을 잡아 가지고 어, 저기에서 펀딩비 펀딩비를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생겨. 어, 그냥 숏 포지션만 잡아도 이 펀딩비를 받는. 어, 그래서 저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다. 있다. 자, 그러면은 세력이 지금 대다수가 롱에 지금 포지션을 잡아 있으니까 어, 그냥 숏 포지션 잡아 가지고 어, 슈퍼지션 잡아가지고 저 펀딩비나 먹어야겠다 어 펀딩비 먹어야겠다 라고 해서 슈퍼지션 들어간 다음에 뭐 깨든 안깨든 그냥 펀딩비 받아먹을 수도 있는거예요 근데 펀딩 슈퍼지션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슈퍼지션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저기에서 어, 슈퍼지션이 많이 체결이 된다고 하면 은 시장이 이거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슈퍼지션의 체결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호가창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요. 그래서 어, 저, 숏포지션슈포지션이 쇼포지션에 대한 펀딩비를 받아먹으려고 만약에 슈포지션이 체결이 된다? 라고 되면은, 호가창에 이런 식으로, 어, 물량이 대거 쏟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저걸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시장은 저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가창 매매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고 하면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롬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이, 저펌비를 위해서 만약에 쇼퍼시장에 들어갔던 거대한 자금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은 그냥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 선물 가격에 의해서 현물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